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어, 최근에 전화로 이렇게 뭐 매물 매수 문의 오시는 분들 전화를 받아보면 어, 소장님 한 2억 전후 정도의 돈이 있는데 2억에서 한 2억 5천, 뭐 많으면 3억 정도예요요 어, 정도의 돈이 있는데 아, 대출을 해서 더보탤 형편은 안 되고요. 이 돈을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 주, 두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 좀 어중간하고요. 어, 이걸 가지고 어디에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 전화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어, 부산에 뭐 건산 뭐 그런 재개발 구역에 어 완전히 뭐 바닷가 라인에 이런 걸살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륙의 대장급을 살수 있는 돈도 아니고 정말 은행에 넣어놓으면 2년 동안 은행 통장에 2억을 넣어놓은 경우와 어 그리고 그걸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2억을 부동산인 실물자산에 2억을 묻어놓은 이후에 2년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은 정답이 아닌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려면 우리가 어, 내 몸에 맞는 그런 재개발 물건을 고를 때는 우선은 그 재개발이 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어 손에 익혀서 알고 있어야 어그 단계 단계에 맞춰서 아요 정도 단계에서는 요건 아직 저평가구나. 그리고 요건 아직은 뭐 리스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아 피가 요 정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걸 잠깐 오늘은 어 그야말로 불인 이분들을 위해서 어 기본 기초를 한번 짚어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개발 진도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볼까요? 음 먼저 우리가 흔히 어 자꾸 뭐 선진입, 선진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입을 하는 거뭐 그 재개발 물건은 어떤 것들인가? 선진입 제재. 어, 요건 어떤 것들인가 했더니 어, 부산은 작년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뭐 부산 토박이 아지매구요 어, 투자도 저는 부산 안에서만 하는 또 어, 그런 사람이고 중개 역시도 부산 안에서만 하는 또 중개사 중개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이 아니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야무지게 참고를 하시길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재개발 어떤 그뭐 권리를 산정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였냐면요 옛날에는 구역 지정일이었어요 요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전 타당성 검토, 요, 결과를, 어, 통지받는 날, 통지일이에요. 어, 해당 그 구청에, 해당 구청으로 요 결과를 통지를 딱 해주는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책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 그 물건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합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걸 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요 이전과 이후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사실 따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 자체가에. 예. 부산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까 소위 뭐 속된 말로 줄여서 사타 통과일입니다. 어, 사타 통과일이고요. 어, 요 사타 검토를 받기 위해서 어, 접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구역계를 그려놔놓고 여기에 이제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 이런 곳들이 부산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역에 이제 어, 투자를 하려고 먼저 들어가는 그런 진도가 이제 선 진입을 하는 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인 거죠. 선 진입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어, 이런 거 겁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어, 구역 지정을 지정 전 구역 지정을 이제 그 가기 전 단계의 진도기 때문에 한참 더 앞에 진도죠 그 이것보다 더 앞에 진도는 어떤 게 있냐면 주거 환경, 개선지구, 주한 주한을 해제를 하는 게또더 먼저인 진도도 있어요 너무 열악하고 뭐 이런 그 지역에 어, 주거 환경 그 개선 지구로 묶어서 그 안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하고 좀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그 구역으로 묶어 놨는데 어, 요즘은 재개발이 오히려 진도가 더 빠르고 더주그 집값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어,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 투자자들이 얘기도 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걸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 단계가 아까 사전 타당성 어, 검토를 이제 하도록 동의서를 걷고,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걷고, 요 동의서 긋은게 통과가 딱 되면 구역 지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어, 그런 진도의 지역 투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선 진입하는 지역의 그 투자, 가장 우리가 뭘좀 살펴봐야 되겠는가, 어, 그렇게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어, 여기가 선진입을 하지만 나중에 목적은 뭐예요?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계속 쭉 완공돼가지고 아파트로 만들어가는 게 이거, 그, 그 과정이잖아요. 어, 이런, 그, 아파트가 되었을 때, 아, 내가 여기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어떤 교통, 뭐, 인프라가 좋아서, 아니면 뭐, 대단지, 뭐, 어떤 브랜드에, 뭐, 평지고, 뭐, 아니면, 뭐, 인류 브랜드라서, 이런, 그, 어떤, 버역대 신평초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입지를 따질 때는, 버역대 신평초. 어, 요, 요 것에 맞춰서, 적어도 뭐, 한 서너 개 이상은 해당이 되는가, 그런 입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뭐 신축, 평지, 그다음에 초푸마 이런 그 다음에 초품마요런 수준을 놓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 내 개인의 생활권하고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고 잘 맞는지 어, 그런 걸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입지가 재개발이 되면 괜찮은 자리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거기 투자를 했는데 집이 귀해야 사실은 몸값이 대접을 받는 그런 몸값이 될 거잖아요 어, 거기에 향후 개발되는 물량을 좀 보셔야 돼요 물량 부산에 이렇게 지도가 있다면요 부산은 6.25 이후에 피난민들이 막 모여와서 판자촌을 짓고 살던 그 시절부터 굉장히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철거민들부터 시작해서 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그런 단독주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모여 살면서 어떤 그런 옛날부터 지어져 왔던 그런 주택들을 그대로 쭉 거주를 해가온 그런 어, 주거 생활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산에 기존 아파트 외에 뭐 이렇게 주택들이 있다 그 있는데는 전부 다 선을 다꺼서 어, 우리도 동의서 걷어보자 어옆 동네도 동의서 걷네 우리도 걷어보자 어 여기 동의서 걷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네 그럼 우리도 선을 걷지 뭐어 우리도 걷어봅시다 우리도 걷게 해주세요 주변에 능력 있는 뭐 조합장이 있다 막 부탁을 해서라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서라도 구역 그 동의서를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위한 그 동의서를 막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역 이렇게 꺼 놨습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 더구나 또 이제 물건들이 집 따로 땅 따로 막 나누어서 물건들이 나누어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 거래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해가 왔는데요 어 그렇게 된 구역들이 100% 전부 다가 재개발로 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어 그렇게 되면 부산시 전역이 단독주택은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다 재개발 아파트로 다 지정되어야 될 정도라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죠. 어, 그러다 보니 그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거 정비 지수, 어, 주거 정비 지수에 어느 정도 뭐 노후도라든지 밀집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에 그추진위가 이를 뭐그 추진하는 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한몇 세대 정도 적당한 세대가 지어지겠는지 아니면 뭐 나홀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질 것인지 그런 걸 이제 또 같이 검토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거기가 정말로 또 운이 좋게 이제 구역 지정이 되었어요. 구역 지정. 딱 됐습니다 구역 지정이 그 전에 벌써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요즘에 구역 지정은 그 옛날에 구역 지정일이 기준일이 되던 그때보다는 중요도가 그래도 조금만 덜하죠 그렇지만 구역 지정이 돼야 이때부터 이제 재개발인 거예요 맞죠 그 이전에는 어, 내가 돈을 뭐 2억이든 3억이든 묻어놨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좀 있고 어 주거정비 지수도 어느정도 나오고 그리고 추진위 쪽에서도 어느정도 마음을 잘 모아서 어 일을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를 이제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했습니다 2억을 투자했다 라고 칠게요 자 그렇게 해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구역 지정이 딱 되고 나면 벌써 이때는 또 가격이 점핑을 하겠습니다 그죠 구역 지정 전과 후는 다르기 때문에 벌써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어, 이러다가 이제는 어, 정식 추진위가 만들어집니다. 요 추진위는 어,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어, 이제 조합 설립을 준비를 하게 돼요. 조합 설립인가를 어, 조합 설립인가를 준비를 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딱 되고 나면 음, 그렇게 되고 나면 예. 자 1번 구역 지정 추진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해요. 이 시공사 선정을 할때 이때 전쟁이 한번 붙죠. 전쟁이 납니다. 완전 이때. 어 이때만큼 그 원조합원들이 몸값을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도 더물어요. 시공사 선정될 요 점에. 요즘은 조합원들이 굉장히 다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합이 어떤 것을 제안, 어떤 그 시공사가 어떤 걸 제안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어, 뭐, 이렇게 뭐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그런 걸 잘해주는 그 시공사가 잘하는 시공사가 아니고, 과연 우리 집을 얼만큼 고급화해서 또 얼만큼 적당한 가격에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 그리고 얼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으면서, 어, 제대로 할그 시공사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죠. 맞죠? 네,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요즘은 옛날에 그큰 소시험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A와 B와 어, C가 부산의 지방업체 한 BC 정도였고, A가 일군 브랜드 들어가서, 요렇게, 어, 큰 소시험으로. 옛날에는 이왜큰 소시험이 많았냐면요. 부산의 구역 지정이 그 되고 한 거는 전부 2005-06년도 이때부터 2006, 2007년도 이때 구역 지정된 게 많아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그 사이에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원래 2007, 2008년도 이때 사업시행 인가 났다가 중단대가 있다가 계속 넘어왔다가 지금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점에 2007년, 2008년 요를 처 점에 아니면 요 이후 한 1, 2년 그 이후에 요럴 때는 그때 외환위기가 왔을 때 였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러다 보니 시공사들이 어 이렇게 큰 구역을 어내 혼자 이거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혹시 하다가 어 제대로 안되고 이뭐 구역이 뭐 허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리스크를 다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a 와 b 와 c 가 우리가 함께 이 리스크를 나누면서 들어갑시다 이런 게 옛날에 컨소시엄 방식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리스크 안배를 하는 거죠 시공사들끼리 어,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거를 지금은 그런 금융위위기가 있고 한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독 브랜드가 훨씬 낫죠 왜 소통 창구를 단독으로 해놔 놓으면 예를 들어 뭐 브랜드를 달 때도 한 회사만 쇼부를딱 보면 됩니다. 우리 그냥 어 하이엔드 브랜드 달아주세요. 한 시공사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시공사가 만약 A와 B가 두 개라고 합시다. A에서는 뭐 완전히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아준대요. 근데 B는 다른 그, 그, 재개발 그 구역 사업하고 있는 곳에 시공 단가 높은 그런 어 구역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 평당 5천만 원 이상 하는 구역인데, 이 B는 큰 소시험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뭐조합원 분양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천밖에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근데 조합원들이 이 5천 하는 이브랜드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넣어도, 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에서 만약에 하이엔드를 넣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이럴 경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또 질질 시간 끌고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그리고 뭘 일을 하나 하려면 두 군데가 다협이 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단닐 브랜드가 사실은 훨씬 낫겠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조합분들이 식사 대접을 받아가면서 <웃음> 시공사한테 투표를 합니다. 막 브랜드 그 설명에도 막 모시킴을 당하고 가죠 그냥 그렇게 가서 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투표로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각종 심의를 다 이제 좀 조합이 할수 있도록 어, 도와주면서 조합이 심의를 다 통과하도록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죠? 물론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데 뭐, 뭐 교통 뭐 교육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건축심의, 경관심의, 뭐, 뭐, 환경영향평가, 뭐, 오만 그 심의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또싹다앉자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가장 큰게또 뭐가 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맨 앞에, 어, 사타 통과일이 있었어요. 그죠? 사, 사타 통지일. 이게 권리산정기준일이었습니다. 어, 이러다가,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개 어 사업 시행인가를 봤죠. 부산에 2000년도 초반에 조합 설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인 곳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 다 머물러 있어요. 시공사 선정 이후 어, 사업시행 인가 전 단계에 부산이 어, 머물러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이제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딱 나고 나면 어, 그 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할 점에 뭐를 하느냐면 이제 물건 조사를 해요. 이 점에. 물건조사. 어, 물건조사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원래 도정법에는 120일 안에, 어,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서를, 교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120일 안에, 교부를 받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서에는 통상, 어, 전체, 어, 그, 종전, 종전자산이죠. 종전자산, 감성 옛날, 이제 헐고 없앨 헌 집이 종전자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새로 지을 새 아파트가 종후자산이고요. 요 종전자산, 헌 아파트에 내 집은 얼마다 하는 이제 명찰을 달아주는데, 어, 요 때, 예를 들어, 뭐, 무슨 무슨 번지, 소유자 누구, 어, 무슨 무슨 번지, 토지가액 얼마, 그 다음에 건물가액 얼마,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합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 대략적인 조합은 예상 분양가가 나와요 조합은 분양가 이거는 평균이 제시됩니다 평균 평균 예를 들어 뭐 4억이면 4억 이렇게 그리고 분양가가 4억이고 내 종전 자산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어 요럴 경우에 어, 대충 뭐 예상 그 어, 비례율을 비례율도 나옵니다 예상 비례율 예상 비례율을 예를 들어서 뭐 110% 라고 합시다 이러면 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어 내가 어 1억짜리 내 집이 비례율이 110%가 되면 얘를 1억 천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1억 천이 되면 어 조합은 분양가가 4억일 경우에 평균 분양가 4억일 경우에 내 집값을 1억 천을 치주면 나중에 향후에 내가 어 만약에 뭐 84타입을 신청한다 이러면 추가 분담금은 대략 뭐한 3억 9천 정도 어요 정도를 어 받게 된다는 걸 이제 고지를 받게 되죠 대략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평형별로 요 고지세는 이게 다 고지가 돼 있어요 평형별로 뭐 예를 들어 59타입은 조합은 분양가 얼마 그 다음에 뭐 72타입은 얼마 84타입 얼마 100타입 얼마 115타입 얼마 이런식으로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다 이제 고지가 되어 나오고 예상 분양가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된 것을 받는게 정상적인 감정평가서예요그 내가 해당되어 있는 구역이 만약에 이런 감정평가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안주는 구역들도 있더라고요 조합은 예상 분양가가 없이 그냥 딱 감정평가액만 그 이럴 경우에는 어 그냥 뭐 서둘러서 감정평가서를 교부를 했다든지 아직 미완성된 그런 감정평가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이후에 어떤 흐름을 어내 감정평가를 높게 받았어도 어 감정가가 굉장히 높아도 조합은 분양가를 아주 싸게 만약에 예측을 해가 좋았다. 어 그러면 이것보다 이거 거이더 좋은 게 없죠? 비례율이 낮더라도 맞죠? 근데 감정가는 아주 낮은데 수합은 분양가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 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례율이 높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비례율이 1회, 놓고 비례율이 200%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줄이고 얘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더 맞겠죠. 어, 일단,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어, 취합을 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고, 어, 감정평가가 딱 나오고 나면, 이제는 내 집이 100평 이었는지 뭐 1평 이었는지 이거는 안 중요해요 왜냐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내 집값 내 종전 나의 건 집을 1억으로 치 준다 이게 중요해집니다 이것만이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어, 감정평가를 받고 나면 요 감정평가를 근거로 어, 조합에서는 이제 사업생 인가를 어, 큰 그림을 받아놨잖아요 사업생 인가는 어, 관과 조합의 관계 정리를 끝내는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어 놓은 거예요. 사업식 인가가. 어, 그래서, 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제 평형 신청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나면, 어, 뭐, 보통 한 60일 정도 하나요? 갑자기 날짜 못 외우겠네요. 플러스 뭐한 45일 더 추가, 면뭐 이런 식으로. 30일이고 추가인가? 날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추가로 분량 평형 신청을 하게 되죠. 분양평형신청 분양평형신청을 할 때는 음, 통상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어, 3순위까지를 적어요. 그러면 1순위는 예를 들어 어떤 걸 신청하셔야 되냐면 개수가 좀 적거나 개수가 적다 해서 뭐 제일 작은 3구 타입이 뭐 10개밖에 안한다 이런 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개수 적은 큰평형 컴평형. 이거 제일 귀하겠죠. 한 1순위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115 타입 딱 적고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어, 115 타입을 꼭 들어가야지, 이제 이러면 115를 적겠죠. 그 다음에 뭐 2순위 뭐100 적어보고에. 그럼 3순위는, 어, 1, 2, 3 중에 하나는, 어, 일반 분양이 될만한 그런 정도의 물량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은 84타입이 제일 많죠. 84ab 들이 일반 분양이 많이 있을 요 정도의 평형 중에 가장 큰거 그거를 3순위 정도에 적는 거죠. 뭐 84a 탁 적는 거죠. 100a 적고에 115a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렇게 적어 나으면 예를 들어 뭐 1순위 탈락 2순위 탈락 될수 있어요. 왜냐 뭐 공급하는 게 100세대밖에 없는데 여기 1순위 적은 사람이 만약에 한 500명이다 그러면 400명은 감정평가액에서 커트라인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받은 그 집이 100평이든 1평이든 감정평가액이 1억이면 1억 이게 2억이면 2억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요런 데서 잘리기 때문에 어, 그 1순위는 이런 걸 한번 노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일반 분양이 있는 물량 중에 가장 큰 평형 대충 보고, 아, 개수가 가장 주력으로 많이 공급하는 거 있죠. 그거 중에 제일 큰 평영을 1, 2, 3 중에 한 군데는 넣어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해놓으면 무난하게 이제 원하는 평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면 조합은 분양 평영 신청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민 뭐 이제 또 관리 처분 인가를 위한 그 총회를 하고 공남도 기간을거치겠죠 총회도 하고 공남도 거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해요 요 신청을 하고 나면 통상 한석달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안이 떨어지면 이 보안을 다 통과해 갖고 몇번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요 검증을 옛날에는 그냥 해당 구청에서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안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오뢰를 받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다 미리 체크 못하고 넘어갔을 어떤 그런 미비한 조합 자격 어떤 어 그런 분양권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많이 다 걸러집니다 실제로 어 그거 조심해가 좀자격에잘 맞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이 났어요 어 이때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주택이거나 어, 토지였다 하면 얘가 이제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고시일을 기준으로 신분이 입주권이 됩니다. 이제 입주권이 되면 어, 1년 안에 만약에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팔았다. 제일 처음 주택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입주권 취득한 된 날부터가 아니고 어, 1년 안에는 70% 2년째 60% 만 2년이 지나면 어, 일반 세율로 중가가 없어요.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어 그게요 입주권이고요. 어 이제 입주권 신분이 됐죠. 이렇게 어 되어 있다가 이제 이때는 어 이제 입주권이 딱 되고 나면 이주비 접수를 받습니다. 이주비 접수. 왜? 비켜줘야 집을 지을 거잖아요. 집이키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보통은 어, 그 이자 비다, 부담을 이제 한, 부담을 하죠. 조합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주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내 감정평가가 1억이었다 하면 통상적으로 1억에 60% 정도를 주는데 이미 나는 1주택이 있어요. 요거 말고 그런 분들은 1주택 처분서약을 하고 언제까지 처분해요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권이 완공된 이제 그 다시 아파트가 되고 난 이후 이때부터 6개월 안까지 완공 6개월 안까지 원래 갖고 있던 1주택을 처분을 하겠습니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팔겠다는 조건으로 어 최대 50% 정도가 나가요 지금 현재 근데 ltv 하고 이걸 다시 보는데 어 평균은 요 정도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또 줄여서 뭐 40%인가 참 그건 모르겠네요 ltv 40% 줄었나 모르겠습니다. 강화가 돼가지고. 어, 하여튼, 요렇게, 이제 좀, 어, 이주비가 이제 직업이 됩니다. 이주비가 직업이 되고 나면, 다 나가면 이제 공가 처리를 하죠. 공가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이사비 지원을 받아요. 이사비 지원을. 어, 이사비 지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사 가야죠. 어, 그리고 나면, 철거를 합니다. 철거.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어, 철거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어, 요때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해요.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할 때는 어, 워낙 대단지이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어, 입지가 좀 억수로 애매하거나 아 어, 내가 저 자리 받으려고 10년 동안 이집 하나를 들고 기다렸나 이런 곳들 있죠. 그런 구역들은 빼기도 합니다. 어, 빼고 하기도 해요. 그런 조합원들이 협의를 해서 너무 많이 다뺄 수는 없지만 뭐, 너무 안 좋은 거뭐 전철이 여기인데 뭐, 여기 임대동에 예를 들어 임대동 바로 옆에 어 완전히 뭐 전망도 안 나올 그런 자리에 막겹차가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 라인별로 빼기도 하고요. 괜찮은 라인은 넣고 안 좋은 라인만 빼고 그리고 일정층 이상을 잘라서 밑에는 빼고 하죠. 조합원은.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제일 큰 평형을 100세대밖에 안 짓는데 100세대 다 조합원이 가져갔어요. 얘는 바닥 1층부터싹다 조합원이겠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합니다. 동호수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철거가 100%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일반 분양 준비를 하죠 어 그러면 일반 분양 준비를 하고 일반 분양 하고 나서 이제 보통 한, 한 3년에서 3년 뭐한 6개월 사이 이 정도 시공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는 거죠 사용 성인이 떨어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음, 어, 우리가 어, 재개발 그 입주권은 그러면 언제 사고 팔때 뭐 돈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 내가 초기 자금이 만약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있다. 어, 이런 분들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구역의 진도의 금액은 이걸로 들어가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구역은. 이 구역, 요, 요 정도의 금액으로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난 지역인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곳은 너무나 외곽이거나 아니면 입지가 안 좋거나 이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을 놓고 볼 때. 요 정도의 금액은 어디가 맞느냐 하면 그냥 선진입하는 지역. 아니면 이제 구역 정도 지정된 곳. 뭐 요런 곳. 아니면 뭐 사업시행 인가 근처인데 어, 약간 외곽이거나, 뭐, 뭐, 옆 비역세권이거나, 이런 곳 있죠. 세대가 뭐, 천 세대가 안 되거나, 이런 곳들이 사업시행 인가 근처인데, 어, 금액이 아직 요 정도, 뭐, 밑으로 한 2억 언더 쪽으로, 어, 요런 물건들이 찾아보면 어쩌다 한두 개씩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어, 그 근처에 입주 물량을 검토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뭐, 교육이나, 뭐, 주변, 뭐, 아까 그 노후도나, 뭐, 밀집도나, 뭐, 주거정비지수는 충족이 다돼 있는데, 어, 여기가 완공만 된다면, 어, 주변에 같이 경쟁을 하면서 막 선거 놓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 그리고 교육선호도라든지 역세권이라서, 되면 완전히 대박이 날 자리네. 이런 구역에, 뭐, 어떤, 뭐, 사업타당성 검토 신청을 거둬서 지금 접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데는 리스크가 있어도 한 번쯤 투자를 해나보는 거예요. 뭐, 2, 3억 정도 같으면. 왜은행이 넣어 놓는 것보단 정말 낫기 때문에. 그럼 그 땅들이나 이런 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에 해 갖고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지를 잘 선정을 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돈이 어, 요 정도가 아니고 한 4억에서 뭐한 대략 한한 한 5억 뭐 조금 과하면 한 6억? 요 정도 선이다. 이런 곳은 음, 사업 시행 인가를 곧 이제 앞두고 있거나 어,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인데 입지가 아주 좋은 곳. 요 어, 이런 곳이 요 정도 금액들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덩어리예요. 부산에서는. 근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을 이제 어, 충분히 파악이 안 되신 경우에 서울에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부산으로 가서 뭐지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 하고 오시는데 짝게는 있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오천에서 많아야 2억이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것도 뭐 법인 뭐 내지는 막 이런 뭐 명의를 들고 이래 오셔가지고 워낙에는 도심 안에 심한 경우에는 관천한 지역에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그 자체가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엉뚱하게 진도를 찜을 해가 질문 주시는 분은 알뜰하게 대답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들은 완전히 막 다닥다닥 다닥 들어간 데 있죠 뭐 그런 데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 입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 막 들어가라 그래도 서둘러서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부산은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 한 구역은 진짜 한 2억에서 3억 언저리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정언저리는와 있습니다 그 요런 것 중에 이제 막 그래도 입지 괜찮고 이런 데를 발품을 팔고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정말 타지역에서 더 무대기로 그것도 오셔가지고 막 분이야가 처음엔 저그 모르고 이제 어떤 데두 시간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지금 아예 사양합니다 그런 브리핑은 이런 물건 보수동이나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저뭐 윗반송이나 저그 외곽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정 구역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라. <웃음> 어, 가격 대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큰 흐름을 이제 놓고 보면 단계단계 선진입은 이제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어, 그러고 있다가 그게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또 가격이 탁 오르겠죠.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좀 안정적인 그래도 재개발 구역이 그래도 된 거잖아요. 구역 지정 됐다 해서 뭐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어, 여기에서 적어도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좀 되고 나면 어, 조합 설립되고 어,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까지가 딱 되고 나면 사실은 자금 지원을 시공사에서 많이 하죠. 조합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까지 되고 나면 조금 안정적이에요.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도 A그룹, B그룹이 안에서 막죽기 살기로 싸우는 구역들이 있어요. 니 죽고 내 죽자는 하 식으로 싸우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도 10년째 제자리인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입지는 억수로 좋은 데 있죠. 전철 다 끼고 있고 어, 정말 구역 지정되고 시공사 선정된 지도 10년째인데 둘이서 니네 죽고 내네 죽자 이라고 있어 가지고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구역들도 있어요 그 이런 구역은 그래도 그래는 됩니다 구역 입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는 되는데 들어가보면 무슨 완전히 난장판 5분전인 그런 구역들도 많아요 그것도 좀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적어도 부산의 재개발 그런 그 구역들은 조합원들이 너무나 스마트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일하는 거를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이 직접 이 일을 맡아서 해도 어찌 보면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 없겠다 싶을 만큼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도 어, 몇 팀이 그냥 어울려가지고 하, 이 조합 어아 시아 이거 너무 아니다 이래버리면 조합장을 그냥 막목 날리는 거는 예사구예요. 요즘 너무너무 많은 재개발 구역이 조합장이 그냥 잘렸어요. 어, 정말로. 그리고 요구하는 거를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 이런 게 필요는 해요.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이 의견을 단합을 잘해가지고 딱 모아서 그거 요구를 관철시키고 하면 원래 옛날에는 이 조합이 음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경찰서에 뭐 실적이 너무 없는데 뭔가 실적 내야 된다. 그럼 재개발 조합 봐가지고 한번 딥이 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지금은 뭐 그렇지 까지 않겠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이 너무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뭐 큼큼하게 하다가는 다 세고랑을 차고 요즘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 조합원들이 A와 B로 정말 나눠어서 싸우지 말고 딱좀 똑똑하신 분을 그 주축으로 해서 밴드라든지 단톡을 잘 운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고급화를 시키고 비례를 올리고 그런 걸 해낼 수 있어요. 있는데 싸움 박질만 하고 있으면 잃는 게더 많아요. 뭐를 잃습니까? 세월을 잃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이런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좀 조심해서 구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아까처럼 이제 시공사 선정만 돼도 안정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식 인간하고 이제 이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시 났다 해서 갑자기 확뛰고 이거는 아닌데 분양평형을 신청을 하게 되죠. 분양평형 신청. 어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후에 분양평형 신청을 딱 하고 나면 아까 그전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런 거였잖아요. 구역 지정 전 단계 구역 지정되고 시공사 선정 단계. 앞에 그전 단계를 1이라 하고, 여기를 2라 하고 나면, 분양평형 신청하고 난 단계가 이제 3이에요. 그, 피 점핑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분양평형을 딱 확정을 하고 나면, 확정 전에는 A 집이나 B 집이나 비슷해요. 평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그 대충 뭐그 소장들이 뭐 나름 예상감평 구해가지고, 플러스 P 비슷합니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근데 분양평형 신청을 딱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평형별로 점점, 점점 깔때기처럼 벌어져요. 이게 깔때기잖아요. 요 어, 때, 이때, 요 때는 똑같아요. 누구나. 신청전. 평형 신청전. 똑같습니다. 이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갈려요. 5, 9, 7, 2, 8, 4, 뭐, 115, 이런, 쫙 벌어지고, 나중에는 두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두 배가 뭡니까? 심한 데는 세배 차이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런 것도 옛날에 초기에 지금은 이렇게 차이나 있는 곳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거 보기 전에는 감정평가 3억 들고 오구 타입 신청한 분도 계세요 실제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평영 신청을 딱 하고 나면 아까 3단계 가격이 점핑이 되어 있어요 구역전 이거는 어. 아까 뭐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 후 그죠? 시공사 선정 후 일류 브랜드 큰걸딱 해야 되겠죠. 가격이. 3단계는 아까 평형신청평형신청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관리처분인가예요.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하면 이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권이잖아요. 어, 이러다 보니 매수의 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매수의 수요풀이 다르기 때문에 요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은 뭐 중가세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못 팔고 또 사고 싶어도 뭐 지득세 벽이 높아서 못 사고 이런 분들이 요 이후에는 이제 뭐 철거된 집을 사기도 하고 파시는 분은 일반세율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주비가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과 후에 어느 단계냐면 정확하게 이주비 지급 후에 이때 되면 투자금이 줄어들죠. 이주비를 빼고 승계를 받으면 되니까 어, 그렇게 할 때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입주할 점에 아, 아니에요. 아 다섯 번째 단계는 입주할 점이 아니고 동호수 추첨을 했을 때입니다. 1, 2, 3, 4, 5. 5번 단계는 동호수 추첨. 여기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입주 가까이 됐을 때겠죠. 입주장. 네번째가 아까 언제예요? 이주비직업. 요거는 뭐라고 해요? 관처가 나 있어야 되겠죠. 세번째는 예, 평형신청. 큰 평형일수록 피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아까 시공사선정. 요거는 어 완전히 일류대단지 브랜드라야 되겠죠. 일류대기업, 일류브랜드. 그 다음에 여기 구역지정. 그리고 그 이전이 이제 0순위가 아까 뭐 구역지정 전이겠죠 요런 순으로 그냥 어 가격대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재개발이 어 이거를 종종종 소장님 어느 때 사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어 이런 그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저한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만 쭉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셔도 아, 내가 투자금 대비 아, 요 정도 진도에서 내가 그냥 덤벼봐야 되겠구나. 요 정도 이후의 진도는 괜히 가가지고 뭐 이거 맥들고 이거 뭐 물건 있습니까? 물으면 나를 차라리 불이니부이로 보는 어, 그런 노출이 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어, 재개발에 어떤 투자할 때의 어, 큰뭐 흐름표라 할까요? 그런 정도를 오늘 불인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봐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